내일 4월 17일은 보름달입니다. 최근 강력한 태양플레어가 지구를 계속하여 강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돌고래 사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인하여 기압이 떨어져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급격한 기온차가 일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급격한 기온차가 있은 후 도쿄에서 진도 5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난달 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에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또 찾아온 겁니다. 일본과 주변 지역에서는 지난달 규모4 이상의 지진이 2 0 0차례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규모사 안팎의 지진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012년 12월 이후 월 단위로는 가장 많고 평년의 두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 서북지방까지 지난달 역대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 도 지난달 3월에 대만에서부터 일본 규슈지역까지 규모 8급의 지진 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례 적으로 발표를 하였으며 이번 달 4월에는 동해 이시카와 지역에 대한 주의도 당부를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3월 이시카와현 노도지방에서 관측된 진도 1 이상의 지진은 22회로 1개월의 지진으로서는 과거와 비교하여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진의 원인에 대해 상세한 것은 알수 없다고 하면서 지진조사위원회는 아마도 지하의 깊이 10km의 장소에 물이 흘러들어 지각변동 등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 히라타 나우 위원장은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있으며 집안이 느슨할 때 강한 흔들림이 있을 때 토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진조사위원회는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의 지진활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월에는 대만과 규슈 지역 그리고 이번 달에는 동해 이시카와현 지역에 대한 경고를 두달 연속 일본 정부에서 강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에는 중국에서도 돌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날에도 동북지역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돌고래 사체가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작년 9월에도 돌고래 사체가 발견이 된 후에 10월에 도쿄에서 진도 5강 이 발생하였고 올해 2월에도 일주일에 두 번의 돌고래 사체가 발견된 후에 3월 16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 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월 17일 일요일 보름달을 주의해야 하며 당분간 4월 한 달은 대지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